자 여러분 갑시다 부산 가는 길 어? 요거를 찍어주자 <웃음> <오>. <웃음> 이럴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님들 여기도 줄이 생겼어요 보면 요거는 아, <웃음> 빗솔줄 <웃음> <웃음> 지금 안줄어요 안 안, 안 <웃음> <난 웃음> 뭐, <다음으로. 웃음> 사인이야? 한 번만 찍을래, 그 사인. 한펜 사인 보세요. 아니, 근데 중성이 느껴지지 않아요? 아, 네. 이마에 빠게해드렸어요 <웃음> 캐빈님 표정이 네. 그래요? 네? 아, 아니, 저 너무 이런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와서. 아, 잘 네. 네. 근데 왜환뇨 물어보니까 이름을 잘못 썼다고. 춘뭐 하고 있나요, 지금? <웃음> 없었어요. 뭐예 이거? 월급인상 월급인상 제사인 제사인 아무도 말하네 갑자기. 다들 지금 지쳤어. 한 사람. 예. 삼단봉 가와라. 대단하네. 내 나라. 이모 대단가. 맞아. 이모 이가 오. 오! 요! 우리 <웃음> <웃음> 정 갖고 놀 법한 거를. 근데 정우랑 잘 승승 승이라고 하는다승 아, 리얼 그래서 이거 승. 그러면 뭐야? 아 윙. 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의 할 것은 바로 음, 지스타 뭐, 뭐. 후기 말하기. 오늘케미님 지스타 후기 어떠셨나요? 됐다고 <웃음> 말씀해 주셨어요. 왜냐면은 멤버 새끼들이 말을 안 쳐들었기 때문이죠. 맞아요, 틀려요? 그럼, 아, 아. 멤버 스케드이네요 그렇죠. 어허! 그렇게 말씀하셨나요? 예.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 여러분 뭐몇명 와요?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 만화봤자 30명? 딱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쫓아가서 와! 하면서 막 와! 보는 거야, 이게 사람들이. 사인하고 뒤돌아보면 이제 멤버들도 그 뒤에서 쫙 다. 틀리지 다하있는 뭐, 신기하게. 칠할 것도 아니고. 어, 칠할 것도 안니고 이제. 다 줄을 서가지고한 다섯 줄 정도가 이렇게 나좀 칭찬해 한 150명 정도 사인한 것 같아요 저는. 나는 2 0 0명에서한 어. 250? 250. 아니, 왜냐하면 진짜로?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이게 케빈님만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케빈님 줄이 너무 길다고 응? 케빈님을 안 받은 애들도 있었어 어 그래? 한펜이도 옆에 있으니까 이제 누구지? 누구지? 이러다가 <웃음> 한펜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알아봐. 목소리가. 목소리로 다 알아봐. 분명히 옆에서 H가 나를 찍고 있었는데, 사인을 하다가 딱 보니까, 놀러 온제황님이 나를 찍고 있고, 저기에서 H가 사인을 하고 있어. 아, 그 내가 들었는데, 옆에서. 어? 어 조선 아니야? 뭐, 어, 조선 에, H니까. H, H, 아, 조던으로 이렇게 하는 거 계속. 아 그래서 사인하다 보니까 내가 끝날 때쯤 되니까 H가 줄이 제일 길어. <웃음> 뭐야 쟤는 거야? <그래도. 목소리> 30분 정도면은 이제 우리 팬분들 다 보고 들어가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방송한 시간을 따져 보니까 1 시간 반을 했더라고요. <목소리> 또 그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우리 집 많다고 선물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키오코 또 가지고 왔다. 감사하죠. 네, 감사한데, 와, 진짜 말 들을 게안 들어. 하여튼, 요거 한번 열어보면서 또 우리 어떤 선물을 받았나. 네. 이거 협강이편집장메이니저님이 연세대 마스코트 샘이다. 공주석. 아, 와, 공주석. 빛공주. 빛공주. 나 귀엽구나. 넌 귀여워. 맞아, 맞아. 이러고 써있네. 네. 아 죄송해요 손이 님 비켜가지고 <웃음> 세제일 기상 상장 후회식을 해야겠네 상장! 세제 기상 이름은 빗솔 위 사람은 뛰어난 보이스와 엄청난 게임 실력 세계 우주 제일 움요미로 이에 상장을 수야합니다 2022년 11월 19일 투수 정세노 드림 감사합니다 어, 투수가 만들어신건데 아! 와! <웃음> 팔찌! 오. 와, 준비 진짜 열심히 하셨다. <웃음> 왜 웃으세요? <웃음> 나저 2D 지렉션 뭔지 아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한데 이건 진짜 안 맞아요. 아. 안 돼? 맛있어 <웃음> 받았 야, 면비가 진짜 끊었어. 와, 진짜 너무해. 팬리송구데 <웃음> 오셨어요. 맞아 이거 또한명한명 어. 맞아 담으라고 여기 이렇게 짜잔 투명 포카 오그거왜 오. 너꺼에 4개 들어있냐? 끄친거야 <웃음> 되게 이쁘다 근데 예네 너무 예쁘게 잘나온 어, 아크릴이야? 그런 아크릴 같은데? 스탠드네 네 맞아요 아크릴 스탠드 음,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어나 이렇게 지금 한 팬이꺼랑 라미꺼랑 시엔이꺼까지다 있어요. 요게 어제 오신 분이 주셨는데 걷지 못해요. 요기 니가 부숴먹은 내거랑 비슷하게 생겼네. 어, <웃음> <오>, 영빈님 <웃음> 너무 한것거 같은데. 어, 팬이 오, 너무 한 건데.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 그거. 그거 손가 있네요. 야. 나랑 지금 진짜 완벽히 똑같이 생긴 거야. 야. 저거는 손가락 지지야그 <웃음> 그냥. 어그 일단은 어? 그 엄지 쪽을 탈구를 한번 시켜. 어. 어 저는 들어갑니다 오케이. 여러분. 아. 얘가 그냥 손이 너무 커가지고. 그래서 어. 끊었어? <웃음> 우와 귀엽다. 아, 다음에 병아리 인형 이렇게 주셨고, 수리탄인가요? 이거도 <웃음> 수리탄이요아 어? 아, 그거 그거다. 그런 상자나 뭐 키보드 청소 이런 거. 아오 아 맞네. 이게 블로워야 블로워. 구매하고 모니터 옆에 두고 있으니까 의외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.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어, 되게 실용적인 소품이다. 실용적인 클리어를. 마인크래프트 속에서 찍힌 사진들이랑. 이거는 이제 왜 마우스 이거 손목... 요즘 캐미니얼 제일 필요한 거예요. 그리고 진짜? 이거 무슨 미술시계한거 같은데 이걸 나한테 그렸어. 호랑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... 이거 그거지? <그거잖아>, 이거 먹물 쫙 뿌려서 찍으면은 진짜 초록색이네. 어, 초록색으로. 어, 맞겠는데?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손목에. 여비가 끌려야 되는 거야. 여기다 어줄 거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넣으면 돼. 오, 오, 오 정상적 그리고 케빈님도 여기 있네요 이 두개가 세트야? 잠깐만요 엄지손가락 좀 빼고 올게요 <웃음> <웃음> 음, 꼈어요 아 예쁘다 좋다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주셨으니까 이렇게 리액션도 아, 저 하는 거지만 정말 이러실 필요 없어요. 저희 사실 이거 내일 씻는 거 이거 어떻게 씻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긴 하거든요 지금 it. i 린 사람을 훈련 to go to 나중에 어? 크게 도 어,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, 아 끊어진 거 t 지 끊어진 중에크에크시해시해내주내주겠어요 음. 너무 마음 e 어. h 신경 쓰지 말래요. 이제. 감사합니다. o go t 주시죠. e house. I'm g o 엔딩 이거 쓰면 나 이거 6시간 다 봐야 되잖아! <웃음> 무상 가는 거! 대단도 한꺼 번에 내는 데가 있겠구나. 아, 아안돼안돼안 돼. 오케이 오케이. 하세요! 6월 8월! 하필이면... 근데 다들 어디 중학교 나오셨어요? 땡 중이요. 저 이게 불교니까 약간 코드 맞춰서 한번 제가 쳐본 거거든요? 저 천주교인데, 배드로. <웃음> 아, 근데 나, 나. 나 궁금한 게 화야는왜 참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참는 거야? 아니 왜 참는 거야? 너는 뭐 없어? 밴당에서 밴드부였다가 네. 그럼 너 그게 있었어? 세례명 세례명이 있었어? 까먹었어. 까먹었어 얘도 하나 정했어 바울 바울은 악마 이름이잖아 새끼야 응. 바울? 아니야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있어 아 그래? 뭐 디아블로 해 <웃음> 그, 플라잉 인디언 밥대. 아, 아, 그래? 아, 그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그래? 그래? 그래? 공부하는거아니 어딨어? 당장 물어! 종로에 김돈! 종로에 김돈! 김도아이 어딨어! 종로에 김아케빈님 행복하죠? 케빈님 <웃음> 행복해! 야얼굴 빨개진 거 봐! 비, 비가... 아니 <웃음> 터질 거 같아, 비가! <웃음> 어떤 밸런스보드 아니에요? <웃음> 내 폰으로... 아, 그럴요 <웃음> 야, 이거 기다리고 있어. 었 너, 웃으왜까렇 이거, 여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리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올리지 마라! 델 이거, 오렌지거 이거. 거 올리지 마라이 <웃음> 이야, 빨리 해달라. 이런 해달 너무 불러라 해라. 사포 해라. 사포 해라. 사포 해라. 대초지개, 대초지 삼촌, 뭐라 해요 해라. 삼촌. <웃음> 삼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해라. <합체해라. 웃음> 아시피 보태주세요. 어? 그러면은 음악 틀어줄 테니까 춤춰줘요, 야 어. 어? 그러면은 <웃음> <웃음> 아! 아! <좋아>, 아! <좋아. 웃음>